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 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걸어치기입니다. 걸어치기인데 걸어서 안쪽으로 어, 돌려치기 형식이죠. 걸어서 돌려치기. 뭐, 그 정도 되겠네요. 자, 간단하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토대로 연습하는 방법이죠.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걸어서 안돌리기입니다자 여기서 쳐서 이렇게 원쿠션을 맞고 1접구를 맞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이죠 자 걸어치기 안 돌리기 숫자부터 아셔야 겠죠 자 여기 1접구 포인트입니다 1 3, 4, 5. 요렇게 되고요.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여기가, 이름 여기는 제로가 되겠죠. 자, 뭐 여기서는 잘안 치니까 저기서 1부터 5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도착 포인트. 자, 이거 제료고요 뭐 여기는 안 걸리겠죠. 여기서부터 1, 2, 3, 4. 요렇게 됩니다. 자, 수구 포인트도 있어야 되겠죠. 수구 포인트는 제가 치는 기울기를 보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45도일 때가 제 수구가 있는 위치가 제로가 됩니다. 여기서 반칸씩 위로입니다. 1, 2, 3, 4. 요렇게 되고요. 45도일 때 0이고, 위쪽으로는 반칸씩 1, 위쪽으로는 마이너스 1 잡으시면 되고요. 계산 공식은 1족구 포인트 더하기, 수구 출발 포인트 빼기, 3 쿠션은 당점입니다. 자, 당점은 전부 다원 팁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쳐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안 돌리기죠. 자 그렇게 되면 당점은 왼쪽 당점이죠. 저쪽에서 치면 오른쪽 당점이고 그러면 여기는 원팁이니까 자0 숫자 0이 나오면 상단 당점입니다. 상단 원팁 여기다가 표기를 해놓을게요. 상단 원팁 0그 밑에가 1이 되겠죠. 그 밑에가 2. 중단 원팁이 3이 됩니다. 중단 원팁 3, 그 밑으로 4, 5, 하단 당점이 6이 되겠죠. 전부 다 원팁 기준입니다. 음, 때로는 강력하게 치실 때는 2팁을 주고요. 어, 더 강력하게 칠 때는 3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강력하게 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팁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스피드는 2.5레일이 가장 적합하지만 간단하게 칠 때는 2레일 정도가 적합하고요. 그러면 2레일에서 3레일 정도 사이의 스피드가 되겠죠. 수구 포인트 0면 1, 2 이렇게 되죠. 이렇게 증가를 하면 수구 출발 속도는 빨라져야 되고요. 0에서 밑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수구 속도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레일에서 3내일 정도 사이의 스피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45도일 때는 제로죠? 이렇게 되면 대략 2.5네일 자, 이렇게 수구 출발 포인트 수가 1, 2 2출발이면 어, 뭐한3내일 스피드가 되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자, 수구 출발 각이 커졌죠? 자, 수구 출발 포인트 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속도를 어, 투레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스피드를 올려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어차피 일족구가 맞을 때의 두께에 따라 어, 각이 커지고 작아지고 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속도는 나에 맞게끔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이 배치를 한번 시탈를 해볼게요. 45도로 잡아 놓고요 자 45도일 때 나의 수구 출발 포인트 수는 제로가 되죠 제로 자 여기 1족구 포인트 수는 3입니다 3 더하기 제로 도착 포인트 1이죠 그러면 빼기 1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 0 1이니까 2가 됩니다 자. 계산값이 2가 나왔으니 2의 당점을 주고 치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1족구를 어떻게 맞추냐면, 자, 1족구와 원쿠션 사이의 거리, 요 거리에 똑같이 비례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음, 여기가 만약에 3cm면, 여기도 3cm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대칭이라고 보시죠. 대부분 5cm 이하 정도 될 때에 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2라는 숫자가 나왔으니 2당점. 자, 0, 1, 2. 3이 중단, 중앙당점이죠? 정중앙. 그러면 약간 위에 당점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시타트 해볼게요. 자, 원팀을 주시고. 그대로 2.5레일의 미들팔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음, 스트로크는 간결하게 치시면 되고요. 뭐 특별하게 좋은 스트로크는 없습니다. 그냥 미들팔로로 톡 쳐버리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 다른 배치도 한번 시설해 볼게요 자요번에는 배치를 요렇게세해 봤습니다 자1족구 포인트 수4 수구 출발 45도네요 제로 그리고 도착 포인트 수4자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4 빼기 4는 제로가 되죠 자 제로 상단 원팁을 주시고 1족구의 오른쪽 옆면과 일치하는 정확하게, 여기로 보는 거죠. 이쪽에 떨어진 칸수하고 비례해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상단 원팁을 주시고, 아, 토끼를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대로 미들 팔로. 아, 토끼를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대로 미들 팔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이 시스템은 연습만 조금만 하시면 아 어, 금방 적응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배치 하나 더 보여드리고, 어 자, 어려운 배치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시타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세어봤습니다. 자, 일족구가 원 쿠션에서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포인트 대략 반칸 정도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원팁이 아닌 투팁을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오른쪽 면을 통과하는 여기 요 면을 통과하는 선을 하나 쭉 이렇게 일자로 끄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면을 이렇게 해서 일자로 끄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떨어져 있는 칸수를 미어 효과를 통해서 여기까지 꺼어버립니다이 정도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가상선을 걷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야 될 포인트는 여기가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고 치시면 되겠죠. 자, 계산 값은 3 더하기 0. 자, 출발 0이죠. 그리고 도착 1 빼기 1입니다. 그럼 2의 당점이 나오죠. 3이 중앙 당점이니까 2는 중상단 당 당점이 되겠죠. 거기를 투팁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자, 떨어져 있으니까 투팁. 요 정도 떨어지면 3팁이 되겠죠. 하지만 어렵습니다. 여기는 투팁. 자, 시타를 해 볼게요. 자, 중상단 투팁을 주시고 저기를 정확하게 미들 팔로로 치시면 됩니다. 중상단 투팁을 주시고 저기를 정확하게 미들 팔로우로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떨어져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미르 효과를 사용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 팁을 더 왼쪽으로 더 주시면 됩니다. 당점 위치는, 높낮이 위치는 똑같이 하시고요. 팁만 더 주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그러면 약간 어려운 배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요런 배치를 놔둬봤습니다. 자, 걸어서 안 돌리기지만, 걸어서 안 돌리기. 접시 형태의 배치가 되는 것이죠. 자, 접시 형태. 자, 더블 레일이죠.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1.9 구 포인트 수와 추구출 출발 포인트 수를 더하고 일단 그러면 1이 되죠. 자, 수구 포인트 수는 45도니까 0. 그럼 1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접시로 와서 여기를 막고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3포인트. 자, 1 2 3 포커션 포인트 수는 여기가 됩니다. 그럼 2죠. 여기가 도착이입니다. 그러면 자, 숫자 1이 나왔으니 여기서 이만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이 되죠. 3 중단 당점입니다. 중단 당점 원팁을 주시고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자, 중단 원팁을 정확하게 주시고 스피드는 좀 올려주셔야 되겠죠. 거리가 머니까 그대로 미들 팔로, 그대로 미들 팔로. 자 일단은 득점이 됐네요 어, 스피드가 조금 부족해서 조금 천천히 갔지만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안 돌리기 걸어서 안 돌리기 접시 형태 자 그러면 뭐 그렇게 다양한 공은 안나겠죠 그래도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몇개 보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